불과의 전쟁을 <웃음> 한게 아니라 놀았어요 풀하고 놀았어요 풀하고, 놀았어요. <웃음> 풀하고 놀면서 참그 깨끗해지는 거 하면서 뒤돌아보면 참 깨끗하고 참 그러면서 참 재미있게 참또 하나하나 심은 게또 이쁘게 자라고 돌아보면 참 o n 참 r a 참 o n Fragon, f r a g 하면서 깨끗해지고 우리또 푸른 또 밭에 풀은못 키워 가지고 <웃음> <웃음> 밭에풀은못 키워 곡식만 키워우고 그래 갖고 참 다니는데마다 깔끔하고 참 보기가 좋아서 하면서 흐뭇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다 <부럽다. 웃음>